이게 네. 돼요. 네. 아, 그렇구나. 그럼, 외왜 식이 이렇게 나오죠? 그리고, 이 식은 어디다 쓰는 거죠? 어, 이 식은, 음. 네. 서로 다른 앵게에서알게를 네. 뽑아가지고, 네. 그, 배열을 할때 쓰는 건데, 음, 그래서 이 식은, 네. 왜 이렇게 나오냐면, 네. 음, 의자가 있는데, 네. 이게, 알개가 있고, 네. 사람, 엔명이 있으면, 네. 이 자리가 다 이렇게, 다른 자리인데, 네. 다리에는 n, 네. 가지가, 있을 음. 네, 네. 네. n 가지가 있을 수 있고,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한명 줄었으니까 n-1 가지가 있을 수 있고, 네, 또세 번째는 n-2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.